자, 오늘 아주 쉽고도 중요한 글자, 야 핵이 되는 글자 하나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누구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격.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많은 용례가 있습니다. 그 용례를 알아보는 것이 문자인문학의 기본입니다. 이격 들어가는 글자 성격 있죠? 성품의 격.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며 있어서 자격이 있죠? 자격 자격이 잘 맞는 것딱 떨어지는 것을 적격이라고 하죠 적격 반면에 자격이 잘안 되는 것 실격 실격 그 다음에 또 우리말이 섞여서도 있죠 재격 그것참 재격이다 삼겹살에 소주가 재격이다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적 적반하장 격이다. 이런 말도 쓰이죠. 왜냐하면 이 격이란 말은 운세에도 많이 쓰여요. 적반하장 패턴 운세 도적적자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를 짊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적반하장 격또뭐 파죽지색 격. 일이 한 방향이 쫙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파죽지색 격. 우리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죠. 항상 그렇진 않죠 가족 짓의 격 그리고 또안 좋은 일이 겹칠 때도 있죠 우리 사람 하는 일이 항상 그렇죠 어, 침친데 덮친 격도 있죠 침친데 덮친 격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격투라는 단어 있어요 격투 그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지금까지는 어떤 패턴 시스템 이런 건 느껴지는데 격투는 바로 길바닥에 싸우는 게 아니라 링을 만들어 놓든지 무대를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것을 말해요 즉 격은 뭐냐 여기서 이제 거의 답이 임박했죠 바로 어떤 네모난 틀을 말합니다 틀 틀이라는 건또 원래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원래 틀은 거푸집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나무로 못을 박아서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흙물을 부으면 벽돌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일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을 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이라든가 여기 안에 딱 맞는 흙을 자격, 적격, 실격 등등의 이제 표현들이 나왔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링을 만들어 놓든지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싸우는 걸 격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고 뭐고 무시하고 막 싸우는 것을 뭐라고 하죠? 난투라고 하죠 레슬링 같은 데서 보면은 링 밖에서 막 선수들이 싸우는 거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난투 우리가 그러니까 싸움을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격투는 모르겠지만 그런 법도 없이 난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런 것은 쓰임새를 본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성으로 돌아와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인격이라는 게 있죠 사람의 격, 나의 인격, 당신의 인격은 어떠할 것인가 남이 보기에 말입니다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즉그 사람의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솔라고 가벼울 수도 있고 묵직할 수도 있겠죠 품격 이 품이라는 것은 이 입구 자가 물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제품 뭐 이렇게도 하지만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식구, 가구 할때 바로 이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먹는 입이 중요했죠 옛날에는 그 집에 입이 몇 개냐 그게 식구의 수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격을 가끔 어긋나기도 해요 고정된 패턴으로만 살람이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어긋나는 그것을 파격이라고 하죠 파, 깨트릴 파, 격 그렇지만 파격이 매일같이 진행되면 안 되죠 파격은 가끔 한번 일탈로서 보여지는 것이고 맨날 파격할만한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파격을 하더라도 다시 본격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 준비를 한다, 도전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약간 차원 높은 격이 들어가는 말 중에서 가장 차원 높은 말 하나 뽑아보죠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시는 분이 꽤 있으실 겁니다 우리 타타오 채널에서는 경물치지 사물의 격을 아는 상태를 말해요. 경물치지란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것,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제 가을이 오는 것, 이런 걸다 아는 것도 경물치지에 속합니다. 사람이 철이 드는 것, 조화성을 이루어가는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태든, 그걸 다 알아가는 것, 하늘과 땅을, 그 경물치지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우리 삶의 궁극의 격이 무엇인가를 한번 조망을 해볼까요? 이 우주의 또는 생태계의 삶의 궁극의 격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틀을 말입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진입니다 우리가 진선미 할때그 진이죠 창된 것 그리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특성으로 선 착한 것즉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얘기죠 마지막이 어려워요 인 참는다는 것인데 그냥 억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힘든 것도, 번거로운 것도 감당해내는 것그 속에서 성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가훈, 성실은 바로 인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또 노력도 마찬가지겠죠 인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노력하기 쉽지 않죠 이세 가지 진선인이라는 이 틀이 우주의 특성이자 인간이 지구의 틀로서 보존할 만한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싶고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시원해지고 말복이 지나고 나서 아주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 아주 제격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숨풍에 돛단격 많이 들어보셨죠? 또 파죽지세로 그렇게 성장하시고 안정화되시기를 바랍니다